누가 타 에지야, 에지, 에지. 편하지. 에지, 에지, 에지, 에지 편하지? 아 편하지. 뭘안 그래? 묻었어 애지중지! 애지중 중지다. 주다는자 중지야! 중지야! 애지중지! 널줄 수가 없다, 야. 주인이 누구지? 안녕. 도엄마엄마만안되겠 엄마도. 엄마도. 엄마도. 엄 야, 얘네들 어떻게 알지? 아빠 인기장이 됐어 너무 귀엽다 좋아 애지야 태 어디가? 핑오 너무 예다 어떡해 <웃음> 이모. 이서한번 넣어야 돼. 이 얘네 뭐랐 이거 봐이어 들은 이런데 풀어먹고 그냥 키우는 건데. <웃음> 오, 멋있다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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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미 국쟁이 어 너기야? 네, 주학은소년장들은 평평한 편지를 주고 인해 좀. 오, 예, 셔틀 있다. 진짜 크다. 아 어, 스키야. 아빠, 여기는 또 여기만 분위기가 있다. <웃음> 여기 서하요 여기 어요요 바이퍼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아니, 근데 얘네들 묵감안 아이고 예뻐